왔다 왔어 왔다 왔어 t v 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 a 미스터 a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h a 카 w 이렇게 기본적인 꽃잎 8 가지를 6 가지를 또 심화 카빙을 여러 가지 꽃을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봤습니다. 쭉 만들어본 꽃잎들이 나옵니다. 아주 기본적인 꽃잎도 나오고요. 특수 형태의 꽃잎들도 나옵니다. 그래서 쭉 감상하시면. t h a n you. t h a n you. 까지 저희 무의복 카빙을 봐주셨수 없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.